남녀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 싸우는 건필수예요 싸울 수밖에 없고 안 싸우려고 노력해도 싸움이 자꾸 일어납니다. 근데 원인이 정말 웃겨요. 중요한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혹은 이게 왜 싸우기 시작했지? 이거 자체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시작점을 거슬러 올라가서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서로 좋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헤어져까지 쭉 상승해서 올라오거든요 그 부분을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봐도 남자분들이이 경우에 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혹은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자들은 남자하고 생각 자체가 많이 다른 건 아시죠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보통은 좀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 문제 상황을 전환을 시켜서 그거를 좀 해결책으로 나아진 상태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여자들은요 그냥 하소연을 하는 경우에요 말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울분을 뿜어내고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여자가 무슨 속상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남자는 그 상황을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자가 바라는 건 해결 말고 그냥 들어 들어줘. 내 기분이 풀리려고 하는 중이야라는 서로 다른 리액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여자가 지금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어. 오빠 사실은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아그여자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왜 무슨 일인데 그거 네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이거 이래서 그 여자가 잘못한 게 맞네. 이렇게 합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 근데 사실 은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잖아 오빠 같아도 열받지 않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 남자 입장에서 아 네가 그런 실수를 했어?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런 실수를 앞으로 조심하면 해결될 것 같아 이렇게 해결책을 자꾸 제시를 해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하는 것들이 되게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어, 윤리적이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들이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금 남자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알아요 자기가 실수한 부분도 알고 있고 자기가 오늘 속상한 게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내 실수로 인해서 생긴 일걸다 알고 있는데 남자들은 내 여자가 그걸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알려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자 다시 거슬러 가볼게요 회사에서 어떤 여자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이 말은요. 앞에 전제가 없이 어떤 여자가 나한테 안 좋은 행동들을 했다는 걸 먼저 던졌잖아요. 그 말은 여자가 속상한 걸 지금 토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반대로, 오빠, 사실은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실수를 했어. 그래서 그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거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그런 보고를 하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앞뒤 상황 없이 속상한 부분만 딱 먼저 이야기를 하면 오늘은 그냥 내 얘기 계속 들어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가 말을 쭉 하면서 네가 맞장구 쳐주면 내가 좀 기분이 풀릴 것 같아 물론 내가 잘못한 거나 내가 실수한 부분들은 나도 알고 있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제법 합리적인 생각을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좀 합리적이잖아요 가성비를 따질 때 차를 살 때도 그렇고 뭐 집을 살 때도 그렇고 뭘 하더라도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여자한테 힘이 되어 주려고 하는 아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널 사랑하니까 내 말은 믿어도 돼 그러니까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자는 그냥 오늘 속상한 거를 네가 아무 말 없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켜야 될 철칙이 뭐냐? 그냥 딱 하나예요. 맞장구 쳐주고 아 그랬어? 아 진짜? 속상했겠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사람도 좀 그러네. 차라리 맞장구를 쳐주세요. 그렇게 맞장구를 치면요. 여자가 자기 입으로 아니 뭐 나도 좀 그랬지 내가 실수한 건 맞지 나중에 또 자기가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해결책 달라는 거 아닌데 뭔가 해결할 것처럼 남자들이 방법 제시하고 방법을 뭐 논해서 네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여자는 더 열받아요 그렇지아 기분 안 좋은데 남자가 지금 나한테 잘못을 인정하러 가르쳐주고 있죠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 나보다 똑똑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더 열받아요 그럼 핀트가 나가죠 이런 경우가 어, 특정한 날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내 여자친구가 툭하면 저렇게 속상한 이야기를 해 저렇다고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내여자친구좀 삐뚤어진 여자 같아 내 여자가 좀 이상한 여자 같아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남자들 그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신이니까 남자니까 그 상대가 내 남자친구니까 거기다만 얘기를 하지 내 여자친구는 요 실제로 밖에서 생활할 때 되게 잘해요 다른 사람한테 예의범절잘 지키고 다른 사람한테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데 단지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믿을 사람이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남자친구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조곤조곤 다 듣고 그랬냐고 동조만 해주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여자 말을 되게 잘 들어주고 여자한테 맞장구를 잘 쳐주는 남자는요 여자한테 인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남자들도요 사실은 원래는 연애 초기에는요 여자친구를 사귀어가는 그런 썸 시기에는요 여자 말 정말 잘 들어줍니다 왜 그러죠? 여자한테 원하는 게 있잖아요 저 여자한테 설레임이 있잖아요 직장생활 할 때보다 더 많은 잘해야 될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무슨 말을 하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여자의 비율을 맞춰서 여자의 생각들을 맞춰서 다 커버를 해줘요 그랬어요 안 그랬다고요?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여자친구가 지금 당신하고 안 사귀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편해지면서 내 여자친구의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간섭을 하고 어, 가르쳐 주려고 하고 합리적인 생각들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자들은요. 자기 편을 들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실수한 거나 내가 부족한 생각이 있다는 라걸 지적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그걸 모르지 않아요. 자기가 실수한 거, 자기가 불합리한 거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못지않게 여자분들도 수준이 높아요.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뜬금없이 남 욕을 하거나 자기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남을 비난할 때아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다정다감하게는 안되더라도 들어주세요. 귀만 세우세요. 입을 열어서 뭔가를 해결하고 제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남 뒷담을 하는 이야기를 하면 남자들은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전환을 해 봅시다 아 저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존재가 나밖에 없구나 나한테 말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나한테 하는 거구나 그만큼 나를 의지하고 좋아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연애할 때 싸움이 덜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